<웃음> <웃음> 저는 원래 눈 이랑 눈 이랑 코, 눈 이랑 코, 네, 이눈 네, 이 네. 비주하이 없구나. 어떻게 하면? 어떻하고이 카드에 있는 에있고 카드에 있는 카드에 있는 카드에 있는 아드절있생각에는 카드에 있는 카드에 있는 카드에 있는 카드에 있는 카드에 있는 카드에 있는 카드에 I'm just t a l k i u c e s e 이 o m p a n y I'm not g o c o m n g to c o e n e 여러분 친구는 이쪽에다 돌려놓을 것 같아요. 귀좀아요 귀는 아주 길만네요 비용 몇 번이고 비이 필요하면은 이쪽에다 놓고 50%의 수치요 지방 빼는 거는 여기야 여기를 좀뺄 거예요. 그리고 놓아봐요. 근이 부분은 좀뺄야 거예요. 달라요. 얘랑 얘는 아이아 아... 아...